<놀라> <고> 안녕 <놀라> 이렇게. 어, 너무 이렇게. 저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 어, 아맞어요 안녕 어? 잘 나오죠?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안 예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안녕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저의 LP 카페에요 <웃음> 저의 카페를 소개합니다 <웃음> 예쁘다 아니 농담이고요 오늘은 기분이 어, 보시다시피 약간 좋아 많이 좋아요 왜냐면 와, 머리랑 메이크업이 너무 예쁘게 된것 같은 거예요 약간 아, 러블리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어, 선생님들이 아주 척척척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고 또 제가 LP 이런 감성 좋아하거든요 여기 원래 진짜 사장님께서 이 LP를 모으시는 게취미신가 봐요 고등학생 완전 어릴 때부터 이걸 다 모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쁘게 한번 찍어보려고요 그래서 아무튼 좋다고요. 전 좋아요. <목소리나> LP판 좀 보여드릴게요. 여긴 책이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 모으셨다고 해요. 대박이죠? 저는 모르는 그런 노래도 상당히 많아요 요런 느낌 짜잔 찍고 올게요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자, 만화책 지금 보는 씬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연애를 하니까 너무너무 설레는데 이 만화책에 나오는 시정 만화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아우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느낌?